자 스턴트 스쿠터를 처음 이제 입문하기 전에 스턴트 스쿠터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 스턴트 스쿠터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완차 완차라고 불리는 컴플릿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조사에서 이렇게 완성된 스쿠터 부품이 전부 다 이제 완성된 상태로 파는 걸 컴플릿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완성차들은 어 가격이 저렴해요 어좀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게 이런 완성품입니다 완제품인데 이 완제품들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부품들도 뭐 어떤 건 좋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안좋은 안좀싼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인터넷에 우리가 구입을 할때 보면 어 상당히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들을 살때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스쿠터의 무게입니다 무게 스쿠터는 무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스쿠터가 일단 무거우면 안 돼요 일단 가벼운 제품이 좋습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조, 제품이 좋은데 어, 그렇다고 엄청나게 가볍진 않아요 대부분 보통 3kg에서 4kg, 5kg까지 나가는게 있는데 이 스쿠터의 제품 사이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스쿠터는 재질이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료가 덜 들어갈수록 무게가 줄어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뭐 데크도 좁고 짧고 이런 제품들이 무게가 덜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즈가 작고 어 무게가 덜 나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 우선 자기 신체에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스쿠터를 이제 컴플릿 제품들이 사이즈가 딱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스쿠터는 뭐 발을 잘라서 낮출 수는 있지만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게 스쿠터 바는 일단 컴플릿 제품 중에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너무 높으면 잘라서 내 몸에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작은 걸 사면 늘릴 수가 없어요 알루미늄 합금 제품들이라 한번 자르면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접을 뭐 해도 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서 우선 컴플릿 제품을 살때 무게 가벼운 것 중에 이 핸들바의 높이가 높은 걸 사세요 높은 걸 사고 나중에 자기 몸에 맞춰서 자르면 되니까 높은 걸 사면 되고요 그리고 데크 데크가 자기 키와 체형, 그리고 발 크기에 맞아야 됩니다. 어, 보시면은 데크 의 길이가 좀 달라요. 길이가 좀 다르죠?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네, 그래서 컴플릿 제품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 내 체형, 그리고 발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구해, 구입을 해야 되고요 뭐 어린 처, 친구들은 이제 점점점 잘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작은 거 말고 적당히 탈수 있는 사이즈를 고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데크가 너무 크면 또 자기한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발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처음 구매를 할때 어린 친구들은 어 데크 길이가 한 20인치 정도? 뭐 19인치나 20인치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성인 어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제 어느 정도 성당, 성장이 다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체에 맞춰서 자기 발 크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즈는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제 뭐 어른 성인이 되면 거의 한 20인치? 20인치에서 한 22인치 사이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무게가 더 가벼운 제품들을 선택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고 해서 이 제품들이 아주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도 좋지가 않아요 너무 길어도 좋지 않은게 뭐냐면 이 테이립을 나중에 하다보면 이 돌아가는 속도가 데크가 길면 길수록 중심에서 멀수록 되게 천천히 돌아가요 그래서 저도 23인치를 갖고 있지만 아 처음에는 길어서 넓어서 좋겠지 하고 샀는데 하다보면 이 테이립 도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치수 작은 걸로 다시 구매를 했는데 어 제 체형에는 너무 긴게 오버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뭐 키가 뭐 190이 뭐 뭐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발도 크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좀뭐한170 평균 정도, 평균 정도의 키를 갖고 있으면 한 22인치 이하. 한 19인치 후반에서 2 2인치그 사이의 제품들을 구매하면 좋고요. 데크마다또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구매를 하면 됩니다. 자기 키에 맞는 스쿠터는 어떻게 아냐 제가 처음에 컴플릿 제품을 살때 바를 가장 높은 걸 사라고 한 이유는 사람마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적당한 높이가 완제품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걸 사서 내 신체에 맞춥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쿠터에 올라 탔을 때 정말 딱 올라 탔을 때 높이가 허리띠 허리띠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사이즈고요 요거보다 살짝 높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살짝 낮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너무 낮으면 이제 너무 낮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수그려지는 탈때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오고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너무 높으면 이제 트릭을 할때좀 힘듭니다 바스핀이나뭐 아니면 에어를 떼서 착지를 하다가 갈비뼈를 상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 허리띠 기준으로 보통 한 요정도 오면 거의 평균이라고 보고 조금 낮게 조금 낮거나 조금 높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낮으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나중에 라이딩 할때 되게 아프고요 너무 높아도 턱이나 갈비뼈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컴플릿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 긴걸 올라서도 조금 길어도 이 발을 커팅을 해서 길이 조절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라이딩을 하시면 돼요. y바가 좋냐 t바가 좋냐 어떤 게더 좋냐고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우선 디자인. 디자인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 T바는 티바는 구조가 그냥 단순하죠. 가로, 가로바랑 세로바가 하나 있어서 요 부위를 용접을 해서 만든 거고 구조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일자입니다. 보면 일자로 돼 있죠? 바 핸들바가 그냥 일자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모양 자체가 다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어, 그다음 Y바는 Y바는 이렇게 생긴 게 Y바예요. Y자 Y자로 된 형태고 여기는 이제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된건데 어, y 바은 모양이 T바랑 다르죠 단순히 모양만 다르다고 해서 뭐더 좋은건 아니고 모양에 따른 차이보다 이렇게 보면은 발을 보면 옆부분을 보면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약간 뒤로 이렇게 꺾여있습니다 뒤로 모양을 보, 보시면 약간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몸 쪽으로 몸 쪽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몸 쪽으로 조금 밀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백 스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백 스윕이 와이바 어,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3도 나 5도 정도 이렇게 약간 백 스윕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그바를 잡았을 때좀 당기는 당길 때 힘을 조금 더 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와이바에 백스윗 들어간 제품들은 이제 뭐 노핸드 라든가 이런 노핸드 기술이라든가 이제 백플립 뭐 이런 기술을 할때 바니옵이나 이런걸 할때 조금 더 당기기가 쉬워요 티바에 비해서 티바는 그냥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손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꺾여 있지 않아서 당기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와이 바에 백스입 들어간 건 조금 적은 힘을 줘도 쉽게 쉽게 당겨지죠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모양만 Y자로 되어 있는 와이 바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런 와이 바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양만 Y자이고 티바와 똑같습니다 특성이 하지만 이렇게 백스입이 들어간 제품은 모양도 다르지만 어, BMX나 자전거처럼 이제 좀 당길 때 당기는 맛이 다르죠 그래서 힘이, 힘을 이힘 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만 Y-바 뭐 모양만 T-바 어느 게더 좋아하면 둘다 똑같고요 백스윕이 들어간 Y-바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 어느 게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기가 어떤 걸탈 건지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턴트 스쿠터 부품 중에 보면 이 포크 포크와 이 바를 연결하는 압축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방식은 i h c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포크의 포크의 이 가운데 부분에 긴 볼트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를 분해를 하면 여기에 이제 어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제 와셔가 들어 있고 거기에 꽉 조이게 돼 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쓰는 건좀 옛날 옛날 제품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어좀 가볍게 타려고 이런 방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안에 볼트가 길기 때문에 좀잘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옛날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이 데크의 내기라던가 이런 게좀 짧게 나와서 어 나중에 뭐 부품을 다른걸로 바꾼다던가 할때 어, 포크, 특히나 포크를 잘못 사게되면 SCS 방식으로 바꿀 때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크가 포크를 만약에 구입하더라도 이넥 길이에 맞춰서 클램프를 4개짜리를 써야돼요 프로토나 틸트에서 나오는 긴 클램프를 써야지만 이 중간 정도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잘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크도 보면 IHC 방식도 있고 전용도 있고 SCS랑 HIC랑 같이 쓰는 포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HIC랑 SCS는 같이 쓰는 게 많아서 포크 길이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IHC 방식의 제품은 데크 위로 얼만큼 오는지 이런 호환성을 좀잘 체크해 두고 사야 되고요 부품을 만약에 중고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꼭 판매자한테 어 사이즈를 물어보고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거래를 하고 안 맞으면 은 환불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딱 대보고 대보고 클램프는 꼭 4개짜리로 조일 수 있는 SCS 방식으로 바꾸면 IHC도 SCS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 가능합니다. 이점을꼭 염두해 두세요.